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립 로또 645의 성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경입니다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4월 3일 2023학년도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네.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2,400명의 중고등학생을 선발해서 대학까지 연계 지원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4월 21일 금요일까지 신청받는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61회 로또 총판매액 1099억 원, 1등 당첨금 267억 원으로 11분이 당첨돼 1인당 24억 2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3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기금은 6492억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복권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지난 식목일에 찾아간 숲체험 현장을 만나봅니다.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호수가 어우러진 제천 금수산. 지난 주말 이곳에 특별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웃음> 바로 복권기금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숲체험 교육을 즐기러 온 제대 군인들입니다. 오늘은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제대 군인 30명과 함께 아웃도어 수업 치유 체험을 진행하는데요. 자연 속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수치를 줄이고 심리 치유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은 제대 군인을 비롯해 유아와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한 무장의 나눔길과 나눔숲 조성을 통해서 보행약자들도 산림복지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식목일날 나무를 많이 심곤 했던 추억이 있는데 그 자란 성장한 나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니까 동료들하고 함께 또 참여하고 싶어요.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원은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코미디 커플입니다. 네, 임나라 손민수 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엔조이 커플의 개그맨 손민수 임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선행에 동참을 하셨죠. 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을 위한 기부를 시작하게 됐고요. 또 저희가 커플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서 여성분들이 많이 봐주세요.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취약계층에게 생리대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나눔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특별히 뿌듯한 날이 생기셨다고요 어, 원래 매달 10일이 카드값 나가는 날이라서 정는 되게 트레스를 <웃음> 많이 받았는데 네. 이제는 카드값 결제일이 아니라 후원 아동을 돕는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뿌듯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야지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사랑도 나눔도 예쁘게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끔은 기적같은 행운이 찾아오길 저희 엔조이커플이 응원하겠습니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공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번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몇 번일까요? 41번 자두 번째 숫자도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두 번째 숫자 31번 41, 31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번호 32번입니다. 아, 네 번째 숫자 몇 번일까요? 행운의 네 번째 숫자는 45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 뽑아야죠. 20번. 자,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운의 여섯 번째 숫자는 40번. 2등 보너스 볼도 추첨하겠습니다. 번. 제 1062회 로또 당첨번호입니다. 41, 31, 32, 45, 20, 40번이고요. 2등 보너스부 당첨번호는 12번이네요. 지금까지 엔조이커플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